안녕하세요 주식채널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건설주들이 상당히 좋은 오늘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건설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설주는 상성, 삼성물산을 포함해서 이제 상당히 많은 종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주에 앞서서 먼저 우크라이나 피해 현황 및 예상 재건 비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크라이나의 기반시설 피해 현황을 보시면 주거용이 이제 가장 많은 피해를 봤죠 이 525억 대의 피해를 받고 그 다음 교통인프라 산업 교육 쪽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재건비용으로는 세계은행은 약 732조를 추산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정부 자체 정부에서는 이제 1220조 규모의 재건비용이 들 거라는 이런 추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22년도 건설업 도급순위를 한번 잠깐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삼성물산이 부동의 1위입니다. 그리고 현대건설 2위, 어, 국건이 이제 2위를 지키고 있고, 이 DLE가 상당히 이제 치고 올라왔죠. 보시면은 DLE가 작년말에도 재작년만에도 이제 8위 기업이었었죠. 3위까지 치고 올라왔고, 그 다음에 이제 포스코는 이제 지켰고, 어, 또 이제 한계 다시 다 내려갔죠 gs 나 대우 뭐 이런 쪽은 다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10위권 안에 들어가 있는 도급순이 10위 안에 기업은 이제 hdc 현대 그리고 그 뒤로 이제 쭉 내려오면은 코롱 글로벌 이나 금호가 15에서 16위 정도 요정도 순위에 순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, 그리고 해외 수주 업체별 현황을 한번 보시면 이제 삼성 물산이 어 21년도에 비해서 이제 조금 더 떨어진 실적들을 다좀 보여주고 있죠. 삼성 ENG만 약간 좀 상승을 했고, 현대 ENG도 22년도에 이제 좀 수주 실적이 좀 좋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고, 그외 기업들은 이제 다 대체적으로 다좀 저조한 실적을 좀 보여줬습니다. 대우도 이제 소폭 좀 증가한 모습이었죠. 그래서 삼성 ENG, 현대 ENG, 그리고 대우 정도가 어, 이 전분 전년 분전 분기에 비해서 좀 향상된 수주 실적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어, 그리고 이 건설 관련된 주요 뉴스 한번 살펴보시면 어, 지금 미분양 났다고 난리 났던데 어, 완판됐다 그래가지고 뭐 선착 선착순 분양으로 했더니 뭐 텐트조까지 등장하면서 어, 전부 이제 완판이 됐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. 그리고 건설사들이 어 지금 뭐 각종 부재가 이제 풀리기 때문에 3월 이후에 분양을 다 미루고 있다는 소식이 있었고 또 가장 중요하죠 이거 21세기 마셜 플랜 970조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어, 지금 세계 각국의 지금 시선이 다 쏠려 있고 또 세계에서 가장 큰 건설 현장이죠 이 우크라가 이나 그래서 미국 EU 각국의 지금 물밑에서 지금 수주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어, 이런 그 뉴스도 있었습니다.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계획 관련해서 이제 재건 비용 약1 2 0 0조 정도로 추정을 하고 앞으로 이제 복구 관련해서는 이제 가장 큰 비해를 본게주거지만 주거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에너지 쪽또 교통망 관련해서 이런 그 물류 관련 쪽 그리고 임시 주택이나 학교 병원 쪽이 먼저 선행해서 만약 움직일 것 같고 이 주택 쪽은 이제 구호 주택이나 뭐 모듈러 그래서 임시 숙소 개념으로 아마 지원이 되,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주거시설이 지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어, 그리고 오늘 그 관련된 건설주 특징을 보시면 삼부토건이 이제 삼부토건 인수 관련해서 오늘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신원이 보시면 시가총액 600억대죠 뭐 원체 이 가벼운 신총이기 때문에 어이 이 작은 힘으로도 뭐 급등을 시키는 종목이죠 그래서 단기간에도 뭐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은 이런 시가총액이 작은 기업들이 좀 많이 나오고 또 지수가 뭐 반등하고 또 해외 수주 관련해서는 이런 대형주들이 활발한 움직임을 보일 걸로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뭐 GS 또 현대건설 대우 어 여기 포함은 안 됐지만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 뭐 이런 종목들이 어 해외 수주 관련해서는 또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여력이 있는 회사들이고 또 특징을 한번 보시면, 이제 남아 토건이가 거의 안 빠지고 있죠. 지금 만원 근처에서 계속 공방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얘는 이제 정치권 관련해서 어또 어떤 흐름을 보이면 또 얘네들은 뭐 가뿐하게 또뭐 두세 배씩 또 가기 때문에 정치 테마주들은 한번 어잘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어 얘네들의 평균 건설의 평균 PBR이 0.8배입니다. 1배가 안 되는 수준이죠. 그래서 상당히 이제 뭐 저평가받고 있는 기업들도 상, 많습니다. 퍼 자체가 뭐세배또이세 배보다도 더 떨어진 기업들도 많이 있죠. 뭐 2배나 1배 거래되는 기업들도 건설주에는 있습니다. 그 중에 보시면 뭐퍼세배 정도 되는 게 자이에스 또태영이나 남광 뭐네 배에서 다섯 배 한신이 세 배, PBR은 0.15로 가장 낮습니다. 이 한신이가. 그래서 뭐 부도 얘기만 나오면 이제 한신이 같은 경우가 좀 꺾이는 그런 종목이죠. 그리고 또 대우 네 배, 코론 글로벌 세 배, 뭐이 정도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는 건설주입니다. 그리고 어 오늘 건설주들의 어 차트를 한번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삼부 토건이 DYD가 이제 삼부를 인수할 예정이기 때문에 오늘 상당히 큰 폭으로 반등을 했습니다. 건설주 중에는 이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죠. 다음은 실원이 얘는 뭐 시총이 워낙 가볍죠. 얘는 어, 지금 뭐 5개월을 바닥권에 있었습니다. 그리고 지금 15,000원대에서 뭐, 뭐 나락으로 이제 떨어졌었던 상태죠. 아직도 이제 반 토막 가까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. GS 얘도 뭐 거의 반 토막에서 움직이고 있죠. 일성이 대부분의 건설주 차트가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어느 한 종목이 치고 올라가거나 하면 거의 덩달아서 올라가는 게이 건설주들입니다 남광이 한신공영 얘도 뭐 완전 나락으로 갔었죠 지금 2만원에서 7천원대까지 급락을 했었던 종목입니다 현대건설 어 얘는 이제 5만원대를 참 뚫기 힘든 요 가격대죠 5만원대만 닿면면좀 어 무너지는 종목입니다 하지만 또 3만4천원대에서는 계속 반등을 했죠 다음 대우 어 얘도 지금 4천원대에서 어 지금 뭐 더이상 빠지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남아 아 얘는 어, 지금 4개월째 지금 요 가격대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. 뭐 눈치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정치권의 어떤 또 흐름이 어떻게 변한다면 또 이게 한 번씩 이렇게 크게 어, 뭐 5천원에서 만원대까지 지금 상승해 있는 상태이있지만 어, 상승 여력이 더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종목이 남아입니다. 코어롱 글로벌 어, 얘도 뭐 단기간에 지금 두 배를 상승시킨 이후에 어, 지금 뭐 조정을 크게 받았었죠 다음은 두산이 원정 관련해서 좋은 흐름을 보일지또 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